2021년도 이후 현재까지 국내산 송이버섯 공판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2021년 11월 11일까지 국내산 송이버섯이 판매가 되었는데 이런의하게도 현재 인터넷에 대부분 국내산 송이버섯, 국산 송이버섯 판매되는 송이버섯이 인터넷 확인을 해보게 되면 버젓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비단 이런 모든 국내산 송이버섯, 국산 송이버섯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판매되는 송이버섯이 현재 판매된 모든 국산 송이버섯의 일부분일까요? 대부분 은 추석 명절에 송이버섯 선물로 구입하려는 분들이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산 송이버섯 1 0만일를 통해서 한 분도 송이버섯이 채취돼서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저도 부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송이버섯이 네이버뿐만 아니라 쿠팡, 오만곳에 대부분 송이버섯, 국내산, 국산, 봉화송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송이버섯이 정말 국내산 송이버섯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만큼 정보가 없어서 송이버섯 확인을 못해보고 있는 것일까요? 송이버섯 공판장에 대부분 들어가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송이버섯 가격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의해서 송이버섯 금액이 정해지는 것인데, 2021년도에 송이버섯 1kg 그 다음 가격은, 한 가지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운임기와 인건비 마찬가지 포함이 되어서 판매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도, 국내산 송이버섯 아무리 확인을 해도, 국내산 송이버섯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제 22년도에 봉화송이라고, 것이 판매되고 있는, 그 실체가 저조차도 궁금할 뿐입니다. 국내산 송이버섯을 많이 찾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시마니를 통해서 많이 부탁을 해놨는데 현재까지 8cm 이상의 1톤품 송이버섯 2등품까지 전혀 송이버섯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인터넷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송이버섯에 정보가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송이버섯 가격은 림조앞 중앙에 확인을 해서 송이버섯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9월부터 또 다른 태풍이 상승하고 있고 방중에 있습니다. 송이버섯 마가지 국내산 송이버섯 임야들이 대부분 그래 고 국내산 송이버섯 가격도 상승하지만은 수입산 송이버섯 환율 때문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9월 5일까지 늦어도 9월 6일까지 생물송이버섯, 택배 배달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버섯에 힘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